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공을 좀더 강하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도 너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당연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비거리를 아주 쉽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을 칠 때, 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 이런 거를 많이 되게 생각을 하시죠. 어,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팔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하체가 버티면서, 공을 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흐느적거려요, 스윙이. 우리가 힘을 빼는 거에, 좀가볍 클럽을 가볍게 잡아서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혹은 스윙에 힘을 빼고, 클럽의 스피드로 공을 치기 위해서, 힘을 좀 과도하게 빼다 보면, 스윙이,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혹은, 클럽의 무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나 혹은 다운스윙 때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공이 맞는 순간에 클럽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제대로 맞더라도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나가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아주 쉽게 좀더 타파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더 빈, 긴, 조금 더긴 그리고 조금 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힘을 써야 돼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힘을 빼고 가볍게 쥐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립의 압력은 적어도 4에서 많기는 7까지는 쥐어도 상관이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은 아마추어들의 압력은 프로들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이 가볍게 주는게 실제로는 아마추어들에게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쥐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니 있게 되기 때문에 프로들 같은 경우는 클럽을 가볍게 쥐고 공을 쳐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들 프로들 보다는 악력이 어, 조금 부족하지기 때문에 클럽을 조금 더 강하게 쥐는게 첫번째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요 자 클럽을 쥐는 악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두팔이 곧게 뻗어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의 힘을 뺐을 때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약간 원형으로 셋업이 잡히게 되는데 그립의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 지금처럼 팔이 힘이 들어가면서 양팔이 곧게 뻗어지게 돼요 자 이때 뭐 이렇게 되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셋업 때 지나치게 허리를 펴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립을 잡은 손의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게 되면 은 팔과 어깨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기는 되지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립에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셋업은, 자, 흐느적거리지 않게 힘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자,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꺾여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게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셋업을 잡으실 때는, 그립을 어느 정도 강하게 잡고 계시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몸을 꼿꼿하게 피신 상태에서 몸의 힘을 완전히 빼면서 셋업을 잡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흐느적거리겠죠. 자이 상태에서 내 몸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그립의 압력을 조금 주면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당한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혹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힘이 들어간 셋업 자세가 나오게 돼요자 이렇게 자세가 완성이 돼야지 내가 이 공을 조금 더 나의 컨트롤대로 내가 원하는 힘만큼 조금 더 강하게 멀리 똑바로 공을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간 상태 혹은 지나치게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백스윙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립의 압력을 조금 더주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클럽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백스윙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만 여기서 팔이 힘이 지나치게 빠져버리게 되면 물론 이 정도 빠지진 않겠죠. 팔의 힘이 그립의 힘이 지나치게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클럽이 이렇게 뒤로 쉽게 처지거나 넘어가거나 혹은 이 클럽이 넘어가지 않게 잡기 위해서 내 몸이 들어 올려지거나 하는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립에 압력을 주셔야지 백스윙 모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힐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잡 안정적이게 백스윙을 잡았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을 쳐야죠. 자 공을 칠 때에는 백스윙 이간 상태에서 하체 리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 팔이 뻗어지는 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럽이 뿌려지는 느낌을 굉장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팔의 힘으로 두 팔을 공쪽으로 뻗어주는 혹은 아래쪽으로 뻗어주는 나의 힘으로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몸의 회전이 쿠바가 되면서 클럽의 스피드가 살아야 내가 스윙 모양이 프로들처럼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하고 탄탄하게 잡혀있는 스윙을 할수 있지 자 가볍게 지고 허리로 흔들어야 된다고 해서 허리로만 스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완전히 빼고 흐느적거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방향이나 거리나 스피드 그리고 임팩트 때 공에 전달되는 힘의 손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립드 힘을 강하게 주시고 몸은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약간 들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가서 견고하게 붙잡고 두 팔의 공 쪽으로 강하게 뻗어내면서 몸을 돌려주시면 은 전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조금 더 쉽게 비거리를 늘리면서 스윙의 모양도 훨씬 보기 좋아지는 것을 충분히 볼수 있으실 거예요